바닐바 챙깁시다 노트 이 노트 배터리랑 버즈 화 화이트 펜. 이렇게 해서 충전기, 안녕하세요. 먹을 거예요. 밥 먹기 전. 너무 많이 넣었나? 아니야, 아니야. 엄청 걸쭉하고 진했었거든 방금 또요렇게 오늘은 마스크팩을 해줄 건데 이거 메디힐 마스크팩. o u 한테 추천 받아서 이거 한번 해보려고요. r 음. 텐탱초코 버지 크런키바라는게 특별 있길래 한번 사와봤어요 단발을 왜 했냐 몇달동안 고민하다가 그냥 자를까? 하는 마음이 강해졌을때 자르는게 낫겠다 싶어서 그냥 잘랐습니다 사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살면서 진짜 애기 때 말고는 중학교 때부터는 계속 쭉 단발이었다가 대학교 때 길렀다가 잘랐다가 길렀다가 잘랐다가 하다가 요번에한 2년 정도 길러서 긴머리를 하고 다녔던 거였거든요. 또 잘라니까 주변 사람들은 자르게 훨씬 낫다고 해요. 지금 스타일링 안 하고 이래가지고 약간 좀 시골 소녀스러운 느낌이 없잖아요. 있긴 하지만 제가 제 방에서 유일하게 약간 갬성갬성한 느낌이 불씬 풍기는 부분이 있어요. 그건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. 아마 영상에서도 몇번 이렇게, 이렇게 노출이 되긴 했을 텐데 아까 제가 말했던 좀저제 방에 유일하게 그 갬성갬성한 곳이 있다고 했던 곳인데 이렇게 불키면은 아주 갬성갬성해집니다. 제가 사실 요번 연도에 방, 가구 배치를 바꿀 때 이거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썼었어요. 저기 그 워머 옆에 풍선같이 생긴 것들 있잖아요. 저거 아빠가 선물로 준 거였거든요. 저것도 키면은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은 짠! 요런 모습이 나와요. 저기 옆에 이렇게 쪼르르르 유리병 있잖아요. 이거 저 어렸을 때 아빠가 엄마랑 저랑 언니한테 각각 하나씩 저렇게 안에 종이들 있잖아요. 저 종이가 편지예요. 저걸 하나씩 줬었는데 인테리어를 해야겠다 싶었을 때 저걸 발견을 해서 저걸 줬다가 저렇게 두면 이쁘겠다 싶어서 제가 그냥 세개다 갖고 있는 거고요. 그럼 이렇게 짤막하게 소개, 아닌 소개를 해드렸으면, 저는 이제 드라마 보던 거 봐서 보다가 잘게요.